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대자동차와 현대모터클럽에서 제네시스 GV 7 0 전동화 모델을 받아서 지금 내일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자동 주차 기능 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지금 센서 이거 만나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차 벨크 떼고 뗐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키고 이걸 꾹 누르셔야 돼 이거 주차 서라운드비 모니터를 꾹 누르고 원격 전후진 않네 아, 잠깐만요 지금 차가 또 오네요 다시 뺏겨 뒤로 여기서 한번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나 한번 볼, 볼까 하는데 D나 N에 납두는 N에, 걸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꾹 눌러요 자 이제 나오죠? 이지가 컴퓨터라서 찾을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얘가 찾을거예요 천천히 이제 가다가 어? 됐어요 이게 뜨거든요? 이게 여기로 될수 있다고 말해주는거예요 지금 흐려가지고 안보이는데 다시 여기서될수 있다고 말해주는거거든요? 그럼 이걸 누르고 그럼 제가 이제 원격 주차를 할게요. 원격 주차 한차 피단 자 피단으로 하고 주차 브레이크 잠그고 누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내릴게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가 서될 겁니다 알아서 될 거예요 보시죠 알아서 잘 되고 있어요 오 이제 껍다가 어, 다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와 기계가 얼마나 잘 주차를 하냐를 봅시다 잠시만요 잠깐 잠깐 멈추고 지금 자세가 안나가지고 다시 집어넣을게요 오잘 맞아요? 차가 잘 맞아요 쪽이 걸리는데 어... 여기가 좀 좁긴 하거든요 저희 집 주차장이 좀 좁아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잘 나오고 있어 조금 안 맞는데 다시 일단 그걸 천천히 일단 맞아 들어가고 이게 일단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차 대볼게요. 어 끊었어요. 이게 저희 집이 차선이 집주 되게 좁은 편이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마, 안 맞기는 살짝 안 맞는데 일단 운전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꽤잘 들어갔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집이 이제 좁거나. 이 좌우 주차공간이 좀 많이 좁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차 지금 다시 운전해가지고 차량 출차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시동 걸고 걸었죠 시동 빼고 배틀 한번 냅시다 어디 한번 좀 좁아 터진 데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다시 넣고 천천히 한번 이번 로직이 한번 더 만나 한번 보게 지금 찾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더 갑니다. 놓고한번더 가볼게요.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눌러볼게요. 앞으로 빼서 오 어, 나왔다가. 사실 이게 안에서 타도타서도 되는데 그냥 이거 이제 잘 작동되나 안 작동되나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는 거거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뒤로 어이 차가 휠 베이스가 2900이여가지고 다시 다시 휠 베이스가 2900이여 좀 이게 돌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휠도 20인치라서 되게 큰데다가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번 빼야 될 텐데 오 어, 맞아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쫙 뺐다가 이게 더나와야될 텐데 오 어,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가감하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기계식이다 보니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센서가 반응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뒤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시 먹을게요어이제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왼쪽이 좀 먹긴 좌석을 먹긴 하는데 다시 나오네요 어 다시 나오네 뭔가 지안이안 안 맞다는 걸 이제 안 왔나봐요 뭔가 조금안 맞다라는 걸 넣어서 다시 음... 좀... 음... 약간 뚫게 되는데 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사이드가 잠기고 예, 어느정도 되놨다가영정 만족을 못하시겠다 다시 주차를 하셔가지고 다시 나갔다 올게요 나갔다 와서 정수동주차 하실거면 그냥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이거랑 왼쪽에 있는거랑 이거 선 맞춰가지고 뒤로 쫄쫄쫄쫄쫄밀어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거울 보시고 네안닿습니다 역시 인간은 정확하죠 연속딱 걸리면 끝 역시 인간이 브레이크를 정확... 받고 변속하세요 사이드 잠그고 안 잠겨 역시 인간은 정확하죠 이제 실내 리뷰를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